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제가 무려 반차을 써서 이렇게 여행을 친와왔습니다 어, 여기는 지난번 촬영했던 곳인데요 명정도에 있는 블루오션 레지더스 호텔이에요 원래 친구랑 같이 캠핑 한번 가볼까? 왜냐면 요즘에 막 차박이다 캠핑이나 이런게 되게 핫, 핫하게 뜨고 있잖아 그래서 캠핑을 가볼까 했는데 제 성격상 저는 이렇게 화장실도 중요하고 숙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캠핑이 안 맞아 근데 마침 찾아보니까 여기 블루오션 레지던스 호텔에 캠핑동이 따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숙박도 편하고 사과실도 딱 있으니까, 와, 요거다. 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아, 오는 게 정말 핫도했어요 <웃음> 그럼 여기 궁금하시죠? 블루오션 레지던스 호텔에 캠핑동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번 영상과 같은 구조죠? 이렇게 문에 열고 들어오면은 룸이 보여요. 음. 여러분 여기가 대박이 대박 캠핑동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봐요 베란다에 인조 잔디 깔려있고 이렇게 해먹겠습니다아 이거 너무 좋아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신선노름같아 바람 살랑살랑 불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이 해먹기 불편할 줄 알거든? 근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거기다가 보이는 전경들도다 초록초록 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집안방로온 것처럼 와 최고 최고 이렇게 누워서 맥주 마시면서 광합성 하면 딱일 것 같아 왔으니까 캠핑을 본격적으로 느껴야 될거 아니에요? 짜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진짜 장난 아지 여기 텐트가 있고, 감성적인 정국이 있어. 거기다가 이것도 같이. 아니, 이따 친구랑 같이 음식 해가지고, 여기서 딱 이렇게 캠핑 느낌처럼 같이 이렇게 다 먹으면 꿀맛일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이뻐어떻게 감성 한 바가지. 여러분 여기는 캠핑동이잖아요 캠핑하면 또 뭐야 또 캠핑 음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인덕션이랑 싱크대가 있지만 우리 그릇은 없잖아 집에서 여행을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블루오션 레이스호텔에서는 이런 그릇들도 대여해 주신대요 하루에 2만원만 내시면 은뭐페이나 이런 그릇들을 대여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캠핑의 음식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그릇들을 보여드리고 오늘 준비한 음식들도 한번 그릇들을 대여해 주십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와팬도 있고 여러가지 졸기구고면 가위면 다 있다! 어머! 수세미도 있어! 대박! 어! 나 몰랐는데! 세지도 있어! 많이 <웃음> 여자들이었는데 와! 먹을게 정말 많이 갖고 왔어! 어 우리가 오늘 먹고 죽자 캔슬이거든 진짜 음식을 많이 갖고 왔어 누가 보면 일주일 여기 있다가 야돼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인생 맛집 있죠? 독도수산에서 산 바로 인어회, 미더회 짠! 응? 여기 영종도에도 근처에 뭐 수산시장도 있고 되게 다양한 회들이 있어서 거기에 갔는데 <목소리> 맨날 광어, 우럭, 연어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요기는 특별하게 민어, 민어회 주문했고요 민어회 그리고 이거는 핑크 테이블에서 보내주신 삼겹기찜인데 되게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엄청 진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먹을 거예요 이것도 해먹을 거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살이 너좋줄것 같아서 당면도 사왔습니다 또 핑크 테이블에서 보내주신 대창과 막창, 그리고 제가 토치도 갖고 왔거든요 <웃음> 별거별가다아어아 별거 암튼 그러니까 1박 2일이 아니라 한 일주일 있다고지 마시멜로도 부어먹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불닭, 틈색 불닭 고기 되게 맵다며 그래서 흰색 라면이랑 대다볶음도 갖고 왔어요 제가 술을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제대로 먹고 죽으려고 컨디션 짠 <웃음> 이거 하이블 만들려고 해서 하이블용 사왔고 이게 노나펄인데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왔어요 그리고 고길동 에일라는게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왔고 곰표 썸라이일 안동소주 얼마 전에 쇼박스 봤는데 이거 벨빛 청화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벨빛 청화 한라산, 터용어터다 <웃음> <웃음> 오늘 여자 둘이서 먹을양 대박이다 그래, 대박 엄마가 여행간다고 열무김치랑 이거 수박도 사주셨어요 나 진짜 여기 1박 일이 아니에요 한실실 있어야 될것 같지 아요 진짜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 2층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응. 여기 피트니스 센터 진짜 좋거든요 어, 가보실까요? 나 대박할 때두 개나 꺼었잖아 하나는 이거 연세 우리 생크림저 이거 살비주님 드셔가지고 근데 이거 시음 감 때마다 확인했는데 여기 있더라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 나 처음 봤어 포켓먹밥 포켓먹 처음 봤어 대박에 대박 이거 하고 아이스크림도 샀습니다 와 미치. 스네 여러분 이제 운동하고 아, 정신없었어요 진짜 나 오늘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빨리 저녁을 먹을 거예요 우선 일단 아까 복도수산 사온 민어회 먹고 그런 다음에 찌개를 먹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핑크 테이블에서 주셔가지고 갖고 왔어요 삼겹김치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집에서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딱 후식으로 우리 후식에는 찌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면생 대신에 오늘 이거 한번 먹으려고요 핑크 테이블에 삼겹김치찜 구성은 이렇게 찌개와 삼겹살이 되어 있습니다 찌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운동 가기 전에 같이 삼겹김치찜에 같이 먹으려고 당면도 불려놨어요 음. 진짜 조리는 세상 간단해요 보여줄게요 <웃음> 아 음식 내가 만든거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그냥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다 되는 김치를 부어줍니다 오래 끄, 한 냄비에 중불로 30분만 끓이면 되거든요 근데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넣고 좀 살살 살 끓여서 와 이런 느낌이거든 야나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오늘 한 끼도 안먹고어한 끼도 한 끼도 안 먹고 운동하고 지금 와서 딱 먹는데 지금 나 눈물 날것 같아요 근데 이 분위기, 이 감성 이게 바로 에센스가 아니야? 그치? 거기다가 화장실 바로 아래야 이따 <웃음> 후도 갖고 오면 돼 너무 별네, 너무 별네 그 어여 빨리 민호야 한번 먹어볼까요? 나 너무 먹고 싶었어 이게 또 검색이거든. 옆에서 좀 먹을게요. 보이진 않겠지만. <웃음> 우선은 저희가 오늘은 하이볼이랑 같이 미너를 먹을 거예요. 어, 1차 미너, 2차는 삼겹김치 3차는 곱창. 나머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이다. 우선은 하이볼. 산토리니까 요즘에 하이볼이 이렇게 많아서 다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진빔. 진빔으로 하겠어요.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 레몬 있잖아요. 원래 한잔 비울 때마다 하나씩 넣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몇잔 먹었는지 거의 알수 있거든. 예전에 그렇게 했어. 나 때는 말이야. 나 이때는 말이야. 오늘 둘이 먹고 죽을 거기 때문에 술 먹기 전에 컨디션부터. 이거 머셔를 나야. 이 그거 아세요? 근데 이거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크다니까. 야, 아이 짠짠짠 짠. 짠. 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더 해볼까? 불에 갖아 미는 불에. 여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인생핵집 노란진수상시장에 있는 독도핵집 독도수산 이렇게 해서 먹어볼요어 음. 되게 기름지다 되게 기름지고 아, 맛있다 근데 얘는 무조건 고추장 있어야 된다 기름져서 짠요 레몬은 계속 같아야돼 우리가 아!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어. 미나 껍질, 미나 껍질.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오돌오돌해. 근데 이거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살짝 비린 맛도 있고 내그렇끼한데 식감이 너무 좋은데? 약간 아삭아삭있고 쫄깃쫄깃한 게 되게 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먹던 연어, 광어 그런 맛이 아니야. 음. <웃음> 역시 뭐든지 제철로 먹어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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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이만큼 남았는데 근데 진짜 민어 진짜 맛있어 왜 지금 민어 채널이 될것 같아 식감이 우리 일반적으로 광어랑 우럭은 여러 번 먹을 수 있잖아 다른 데서도 근데 민어는 어 달려 달라 달라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아삭아삭하고 약간 고기 먹었을 때 항정살 느낌 그거 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은 발달인임 이거를 소리에 사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 됐다 여기다 짠! 짠! 음 맛있다! 요거 미노에 먹고 가서 삼겹김치찜에 당면 넣고 끓여 놓을거예요 왜냐면 이런 김치찜 같은 경우는 오래 끓여야지 맛있어 음. 나는 아직 햄 맛을 잘모르나봐 초장이 더 맛있어 김치도 진짜 큼지막게 하들었는데 이게 푹 끓어가지고 진짜 부드러워. 와 이거랑 당면이 <목소리> 맛있는 고 원진이 짜냈어. 맛있는 고. 아주 푹 끓어서 되게 부드러울 거야. 아니 근데 원래 자체 부드럽더라고. 그러니까. 오 이렇게. 육수 되게 진하다. 오래 걸려서 육수가 진짜 진하다. 음! 어, 국물 진해 진짜 진해요. 뺀 아! 오늘 술잘 받는다. 음! 장난쳤네, 왜. 장 어디서, 어디서 만나나? 어, 내가 아이들어가. 날 들어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 날 들었어 2차전은 이거, 별빛 청아 어제 숏박스 유튜브 보는데 요거 유료 광고 시는데그 여자 헌팅 편한 하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왔습니다 세일아 그래 별빛 청아 청아랑 스파클링 와인이 들어있대 이거? 한한 번, 아, 한한 볼게요. 볼게요. 짠 밥맛 음, 덜한 이프로. 담마 더라니 담맛 떨란. 담맛 떨라고 술맛뺀 청아. 나 가는. 숭수수가 청아. 음. 막 통해서 요즘에 상가살 비싸잖아. 돼리고 비싸잖아. 영정도에서 샀어. <웃음> 너 띠부띠부실, 띠부띠부실. 음... 자 돈, 앙버터. 그거랑. 오, 팥이랑. 오. 응? 음. 맛이 있네. 짠. 수박! 수박이고 맥주 마실 거예요 이거 마트 갔는데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고길동 에일 고길동이에 음. 음, 맛있어! 향도 괜찮고 음, 딱에일마이크 작게 꽃향도 많이 나고 괜찮네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근데 이 말이 진짜 짠하다 당신은 어린이들 것이다 <웃음> 거기다 짱밥봐도 나 어떻게 보면 되게 쫄전한 그런 사람인 줄알는데 알고보더니 도쿄에 2층에 자가에차 있고 그 땅값 비싼 도쿄에 집 있고 하, 진짜 돈 벌기가 힘들어 나비도 어, 먹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나 근데 진짜 콜라 같다 이거 빨갛은 빨갛은 색아 근데 이 맛있다 그찮아나또 사먹을 것 같아 지별로 구워 먹으려고 집에 토치도 갖고 왔어요. 재밌이 음. 친구는 1층에서 자고요 저는 이렇게 텐트 이렇게 감성적이 텐트 안에서 자려고요 진짜 텐트 안 했으니까 뭔가 캠, 진짜 캠핑 온거 같고 기분이 잘자요 지금 6시 반이고요 이제 자가 일어났어요. 둘다나이같으니까 밤새 못 놀겠네. 한 12시 전에잔것 같은데. 모닝커피. 모닝커피. 아, 베란다에서 여기 해먹인데 앉아가지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커피, 마시구만 핑크테이블에 대창보이. 이거, 이거 봐, 대창. 와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한대창에 올라간 틈새 불닭 완성. 와 진짜. 부담구면 부담요? 응 그다. 대창 완주고서요. 응. 야야 뭐, 뭐, 이거 먹어 뭐 완전 잘못하면 이렇게 느끼할 수도 있는데 나먹기 생각해 봐 우리 먹겠 대창에 기름 팡팡이는까야게잘 먹어 그래. 집에서 에어프라이 구워 먹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러는 아니는데 잘 모르니까 역시 면이랑 고기는 질린가봐 아 당연하지 그래 응. 보통 비빔면이랑 많이 먹잖아 삼겹살이랑 응. 나 근데 이조가 괜찮은 것 같아 육상이면 그거라도 응. 응. 이렇게 이거 괜찮다 양쪽 껴어 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시유 진짜 많이 샀는데 이거 없더라고 근데 여기 블루우션 레이더스 호텔 1층에 시유에서 발견했어요 유튜버 살베조님이 그렇게 극찬하셔가지고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니 엄청 묵직한데? 엄청 묵직해 한번 아.. 크림이 진짜 많다 크림 봐! 대박! 음! 크림 달긴 한데 빵피가 얇아가지고 크림 맛상가네 와, 진짜, 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다. 우유 맛도 나. 크림이 느끼하지 않고 우유 맛이 나. 끝. 렇 음. 남은 술들, 이게 남은 술들, 요거는 어디에 마시는 것들. <웃음> 네. 제가 영정도에 있는 블루오션 레스터 호텔 캠핑동에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캠핑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아직 캠핑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된 분들께 여기를 정말 정말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우선 은 캠핑하면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인덕션도 있고 싱크대도 있어서 밀키트만 사오시면 은간편하게 조리도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침대랑 숙소, 숙소, 잠잘 때랑 화장실이 좀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긴 다 이렇게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오실 때 뭐 바리바리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다 대여해 주시니까 그렇게 대여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다가 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종도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서울에서 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바다도 있고 공기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어 진짜 멀리 여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와서 제대로 놀고 힐링 잘하고 있습니다. 정 저랑 친구 둘다 어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근데 캠핑하면 다들 많이 드시더라고 그거 따라가지고 음.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